코드의 인버전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코드가 일단 인버전을 치면 소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려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키보드에서 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코드가 이렇게 치면 그냥 딱 굉장히 정직한 그 은혜원 같은 선생님 같은 이렇게, 딱 이렇게 정말 딱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 조금 열려있는 소리가 나요 C에서 E, T 하고 이 e, C가 위로 올라가면 E, C, C가 D 그러면 조금 더 오픈 소리가 나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오픈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알아주셔야 되는 게 루트 포지션이면 굉장히 견고한 소리가 나고요 첫 번째 포지션이면 조금 더 문이 열린 소리가 나고 두 번째 포지션이면 완전히 열린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코드의 인버전을 치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소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고요. 두 번째는 그 다음 코드로 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프라이머리 코드 배웠죠. 프라이머리 코드를 그냥 C 코드, F 코드, G 코드, C 코드, F 코드, G 코드 이렇게 치면 소리가 굉장히 무겁고 답답해요. 전부 다 루트를 치면. 그런데 인버전으로 치면 하나도 안 답답해요. 그리고 하모니가 굉장히 블렌드가 잘 돼요. 왜냐하면 이게 코드가 인버전이 되면서 바로 옆의 음으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소리가 변화가 안 되듯이 파스텔 톤처럼 변화가 가요. 그런데 이렇게 치면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색깔의 차이가 선명하게 나죠. 빨간색.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나요. 그런데 자리바꿈을 하면 바로 옆에 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리바꿈 하는 느낌이 덜 들어요. 그래서 이게 코드가 바뀐지 모른 채 자리가 살짝 바뀌기 때문에 코드인 버전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요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코드인 버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